아예 아,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차 가등기 좀 볼게요 가등기 네자 들어오시고 예좀더또몇분 좀 어, 오셔가지고 예. 자, 등기 어떡하냐 뭐 어떻게 이제 해야지 뭐 어떻게 예. 뭐 그런 것도있고요예자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문에 실력 차이가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어, 등기 기초도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예. 너무 다르죠 다른데 에, 어차피 뭐 시험은 똑같이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혀 모르겠다 뭐 상관없어요 뭐 어쩌겠어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냐 이거라도 하고 시작하세요 이거라도 하고 일단 등기에 제가 찍어드린 거 있죠 등기할 상항이냐 아니냐 보존등기 가등기 부기등기 이건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특별히, 특별히, 올해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주치법긴 법이 하 시행됐어. 이 법이요, 어, 한 15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나와가지고 2년 딱 반짝 시행된 없어져. 그 법이 있어. 그게 올해, 올해. 올해. 근데 이제 그게 들어오면 고해 시험이 한번 나와. 올해, 올해, 올해, 올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내면 안 된다고 보는데, 뭐 나온 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예, 그것도 지금 여기다 몇개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행이 한세 문제만 맞춰도 어디야? 등기 세 문제. 장난 아니에요 그럼 뭐. 붙은 거야, 그럼 뭐. 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이는 그래서 요거 지금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 요거 세 개라도 건져면 완전 대박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는, 예, 그래도, 예, 여러분이 찍는 것보단 제가 찍는게좀 낫잖아요. 예? <웃음> 그렇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찍어서 하겠대. 찍어서 했는데 뭐기출문제 본다고 막기출문제 찍었는데 보니까, 응? 그 외에 딱한번 나오고 전혀 안 나오는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그럼 기출문제 중요하다고 그런 거 보고 있어요. 예. 그니까 실력 안 되면 기출문제도안 돼. 요 엉뚱한 거 보거든요.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항상 나오는 게 있는데. 항상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가 추려온 거예요, 지금. 예. 안 되면 등기 이것만이라도, 이거 봐도 될까? 그러는데, 이거밖에 볼게 없어. 뭘 봐야 돼요? 예. 그런데 요거라도 어떻게 마무리 하시고요지저법은 어차피 많이 해놨다며요. 그것도 아니야. 말수 <웃음> 없지. 뭐. <웃음> 예, 뭐, 인생은 운이에요. 또 몰라. 또 가서 또, 또 아는 것만 나올지. 예. 자 지적법도 이제 앞쪽에 보통 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뭐 지적 공무 등록은 보통은 공부지만 한번씩 한 읽어보니까 예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첨 봐도 좀문제점 좀 맞추는데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게 이제 축척변경이죠 축척변경 축첩변령 절차 외워야 될거 아니에요 설마 그런 게 나오냐 계속 나와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축척변경 절차 외워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절차 외워야 되잖아요 그거 다못 외웠죠. 네, 그럴 줄 알았어. <웃음> 그 다음에 지적 정리하는 거, 뻔하거든요. 예, 네, 그거 오늘 외워갈 거예요, 오늘. 네, 마지막 시간 외워갈 거고. 그래서 이제, 공시법이, 뭐, 12개, 12개, 2 4개 뭐, 만만하지 않냐라고 생각했다가, 미루고 미루고 나중에 이제 큰코 다치는 거잖아요. 맨, 맨,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에, 이거라도 건져가자는 취지니까, 네, 욕심을 버려요. 어차피 포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네, 욕심 버리고 자 찝어 드린 거라도 요거라도 나오면 요거 건져 가지고 몇개막 건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비우 가셔도 돼요. 여기서 욕심 부리면요.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그죠? 네, 밤에 잠도 못 자고 내일 낮에 잔다. <웃음>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 최대한 스트레스는 줄이고요.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하셔야지. 걱정을 하고 있으면 걱정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일주일이 훅 지나가고 그렇죠? 예, 걱정이 불합격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오늘 이거 받았으니까 여기서 다 나올 거야. 여기 나온거 내가 다 맞춰야지. 예,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큰 성과니까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공부 원래 잘하시던 분들은 뭐 괜찮잖아요. 몇명 없겠지만. 예, 잘하시던 분들은 어차피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또 새로운 각도에서 또 보는 방향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가등기 얘기할 거예요. 가등기는 뭐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가등기도 워낙에 방대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되게 넓죠. 네, 그중에 제가 몇개 포인트만 찝었어요 지금. 자, 앞에 보세요. 일단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돼요. 당사자 이름. 자 일단 이제 노란 글씨로 해드린 애들이 있죠, 애들. 얘네들 이름을 알아야 돼요. 자 다시. 아니 또 재미 없으니까 네, 사람 이름으로 둡시다 여기, 세법선생님이 이송원 선생님이죠? 그죠? 예. 또, 또 누구 있죠? 황지영, 황지영, 황지영, 예, 황지영. 좋아요. 또 누구 계시죠? 민석기, 민석기는,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알았어요. 자, a 라는 사람이, 예, A가 아니죠 이송원으로 합시다. 이송원, 이송원. 화고죠? 이송원. 이송원 선생님이 이제 부동산 소유자. 그럼 등기부를 떼어보면 갑구가 있겠죠? 갑구에, 있죠.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다? 소유권자가 이송원, 이렇게 있어. 송원 요거를 이제 예약을 했어, 누가. 누가 예약을 했어. 누구 할까, 이제? 네. 민석기라고, 민석기? 민석기 좋아, 민석기. 자, 민석기. 자, 민석기 선생님이, 자, 둘이 찜을 한 거야. 자, 찜을 해서 둘이 매매하기로 했는데, 당장은 아니고 예약을 걸었다. 예약. 예약을 걸었는데요. 자, 이 양반에 배신을 해안 해? 예? 해? 네? 배신해요? 평소 성격이 그런 성격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배신해서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씨, 하지 말고 누구를 할까? 황재이 예, 네, 황재원황재원 황재원 이렇게 팔아버렸어. 그죠? 네, 이렇게 나가버렸으면, 자, 이 양반이 이 사람한테 가서 달라고 할수 있어, 없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냥. 등기에 2번에 황재원 들어가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민석기 선생님이 여기다가 2번을 잡아놓죠? 2번 잡아놓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거다. 라고 뭐라는 거예요? 가등기. 가등기. 임시로 가등기 들어왔죠? 예, 민석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소유권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아직 안 넘어왔죠. 임시로 순위만 잡은 거를 가등기라고 하죠? 예. 근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소유자 는 누구다? 자, 여전히 소유자 는 누구다? 이성호. 현재 소유자는 이성호. 그죠? 자, 이 사람 은 뭐예요? 민석기는 예? 예약권자. 그러지 말고. 민석기 뭐다? 예약권자 말고 정식으로 자 보세요 둘이 예약을 걸었죠? 그러면 이 양반이 요거라도 해줘라고 요구하겠죠? 그럼 이 사람 뭐라 하래? 그래? 가 등기 권리자 이렇게 돼요 가 등기 권리자 그래서 o k 가 나오죠? 그럼 이 사람 뭐가 그래? 돼가 등기 의무자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둘이 만났어요? 어떻게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에서 등기 몰라왔죠? 그럼 뭐가 돼, 이제? 가등기 명의 대 가등기를 어려워하신 이유가 이름을 몰라. 민석기, 누구요? 자, 가등기를 하기 전에는 뭐다? 가등기 걸리자. 가등기 하고 나면 뭐가 된다? 가등기 명의 돼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한테 같이 갑시다. 등기소에. 공동신청으로 요걸 넣어야 되는데 자이 양반이 안 해주면 어떡하죠? 바쁘대. 바쁘대. 뭐 어떡해요? 예? 어떻게? 해? 그러면 승낙서라 써줘. 누구 승낙서?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그게 있으면 자이 사람 혼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 이래 근데 승낙서 쓸 시간도 없대. 이거 어떻게? 해? 네? 법원 가야 돼요. 법원. 법원 가야 돼요. 법원 가서 저 정식으로 승소 판결의 이행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소 판결을 이행하라. 승소 판결 받으면 그거 가지고 단독 신청이 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승소 판결보다 더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게 가등기 하라는 가처분 명령이뤄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죠? 예, 이거 촉탁 등기요, 명령 등기요. 예, 촉탁 등기, 명령 등기요. 자, 이거는 단독 신청 등기요, 단독 신청 등기. 자, 촉탁 등기하면 틀려요. 예, 명령 등기하면 틀려요. 자, 뭐라고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자, 어디 가서 받은 거예요? 법원 가서 받았죠. 그래서 이걸 받아다가 어디 가야 돼 이제 등기소에 가야 돼. 등기소에 가치가 혼자가, 혼자가 안 해주니까. 혼자가 그러이 사람 이 사람 가등기 권리자가 자 혼자 자갈수 있으려면 자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아니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 있으면 촉탁 등기다 ox. x 촉탁 등기 아니라 뭐라고요? 단독 신청 등기라고. 단독 신청. 그 처음 가등기 할때자 원래 원칙은 뭔데? 공동인데. 그죠? 자, 나 혼자 가려면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네, 의무자의 승낙서. 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둘 중에 하나 있으면 뭐할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이든 단독이든, 자, 등기비에 올라왔어, 이제 민석기가. 올라왔어. 그럼 이 양반 이름 뭐가 돼요? 가등기 명의로 바뀌어. 됐어요? 예, 네,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황재원 선생님이 나타나죠? 나타나서, 그죠? 자, 이 사람한테, 그죠? 어, 사겠다. 그래서 여기서 둘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이뤄질 수가. 자, 있다 없다? 있다. 들어올 수 있죠? 자, 가등기가 있더라도 자, 소유권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자,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이성원. 아직 임시거든. 자, 이 가등기를 3월이라 쳐요. 예. 그래서 5월 달에 5월 달에 그죠? 황재현 선생님이 여기서 자, 소유권 이전 얘기를 받아가 버려. 받아가 버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받아가 버려. 그죠? 이렇게 쭉 넘어와 버려. 자, 그러면 이 등기가 공동 신청으로 들어오면 자 등기한 수리한다 각한다 수리한다 해줘 이거 황제 이름을 써줘 그죠 지금 현재 소자 누구 황제와 그러면 그러면 자이 양반은 이 양반은 자 자기 가등기를 잃는게 아니에요 자이 사람은 2번 가등기를 잡아놓고 있죠 자 난중에 난중에 그죠 예, 본등기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말씀말세 무슨 말씀 직권 말씀 되는 거야 됐죠 예. 근데 이양반 그거 알아 몰라 알고 들어왔어 모르고 들어왔어 알고 들어왔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봤겠지, 이거 봤겠지. 2번 가든기 보고 들어왔죠, 그죠? 나는 등기를 몰라. 그래서 그런 건못 봤어. 그런 거통이안 통해, 통해? 그런 거안 통해요. 자, 무조건, 자, 순위를 보고 들어온 거 확실해요. 예. 네. 왜 들어왔을까? 아이고, 왜 들어왔을까? 왜 그러는데, 혹시나 그러더라고, 혹시나. 왜 들어왔어요? 3번 등기 왜 들어왔어요? 나중에 말소될지도 모르는데. 예? 네? 뭐라고요? 자, 2번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2번 가등기가 말소될 수 있다. 잘 보세요. 이 황재현, 이 양반이 가가지고 그런거지, 민석기. 이 양반한테. 얼마에 사기로 했냐? 1억. 내가 5억 줄게. 나가라. 그럼 나가, 안 나가? 생각 좀 해보고. <웃음> 그냥 나가겠어? 시세를 알아봐야지. 시세가 3억이야. 5억 준대. 나갔나봐 나가. 예? 네? 나가야지, 나가야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또 <웃음> 만약에 나간대 나가면 어떻게 해요 (2번) 가등기 말소야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도 역시 공동 신청 말소인데 자이 사람이 혼자 등기소 가서 나간다 그러면 의심할 거리가 없어요 얘 혼자 가서 나간다 그러면 등기관이 그냥 얘 단독 신청을 받아줘 자이 사람이 뭔데 가등기 명 명인. 가등기 명인이 오케이 해가지고 내가 줄게라고 했어 자 내가 말소할게 단독 말소 되잖아요. 근데 안 가, 이놈이. 안 가. 등에안 가. 답답한 사람 누구예요? 네? 예? 3번. 예, 이누가예요 이게, 이게, 이게, 누구라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자, 또는 제3취득자. 자, 이해관계인 또는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도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단독말소할 수가 있는데, 자, 뭐가 필요해? 승낙서가 필요 승낙서. 승낙서. 됐죠? 자, 이건 이제 제3자 하지 말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단독말설할 수가 있다. 자, 뭐가 필요하다? 누구 승낙서? 명인 승낙서. 의무자 승낙서로만안 돼요, 여기서는. 가등기 명인 승낙서. 그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는 얘말고도 자, 이 양반도 또 얽혀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 이름 뭐죠? 가등기 의무자 가등의무자 가등기 의무자도 자, 이 사람 승낙서만 받으면 단독 말수할 수가 있다. 다시 이 2번 가등기를 말수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자 누구 있어요 가등기 명의 가등기 의무자 예관계세 예. 사람. 아 등장인물 셋밖에 없어 지금. 근데 문제는요 어, 얘는 이름을 모르는 거야. 걔걔걔 이름 안 된다고. 그래서 가등기 명의 가등기 의무자 예관계 예. 대신에 이건 본인이니까 상관없는데요. 이양반들이 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누구 승낙서? 가등기 명의 승낙서. 이흔들면안 돼요. 니다자 가등기를 자 원래는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잖아요. 그죠? 누가 갈수 있죠? 가등기 명의. 또 가등기 의무자. 또 이해관계자. 얘네들이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 뭐가 필요해요? 명인의 승낙서. 됐죠? 자 처음에 가등기 할 때랑 포기하고 가등기를 말투할 때라. 두개 다른 거지, 지금. 금이 지금 용어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공동신청인데, 권리자가 혼자 갈수 있대.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의무자 승낙서. 의무자 승낙서. 그죠? 여기서는 명인이 단독으로 하는 건데, 그죠? 예. 이때 얘네들이 가려면 명인의 승낙서. 두개 다른 거 아시겠죠? 예, 이 부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등기를 하냐, 아니면 가등기를 포기하고 나가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당사자 이름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전 명령 나오면 촉탁이다 명령이다? 예, 네,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이거 소금 안 돼요 촉탁 명령 아니라 단독 신청 등기다라는 거예요 네. 됐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그 다음, 자, 앞에 보세요 근데 만약에 저 우리 가등기 명인 민석기 선생님이 안 나간대 안 나간대, 안 나가고 내가 이제 뭘 하겠다? 본등기 하겠다. 본등기 하겠다. 자, 본등기 상대방이 필요하죠? 본등기 상대방은 그때 그 사람의 지금 소유자예요. 그때 그 사람. 제3 취직자는 내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이 그대로 본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요. 어, 이 양반이 본등기 치기 전에 에, 자기 가등기를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가등기도 제3자한테 팔아서 순위 예약권을 팔수 있어. 이거 이해돼요? 네, 자 가등기 아직 소유자는 아닌데, 그죠? 근데 뭘 파냐? 2순위를 파는 거야. 2순위를 팔면 4번각과 2 1실까2 1가까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가야 자, 가등기의 이전은 뭐다? 부기등기로 간다. 그죠? 자 이거를 산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네, 또 누구 남았죠? 세 윤영기? 예, 윤영기. 이제 윤영기. 유형기 그죠? 이양반이 가등기를 이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등기 네. 누가 해요 본등기는 본등기는 민석기가 하는거 유형기가 하는거 유형기가 아니에요 이양반이 본등기 권리자가 돼버려 그죠? 누구 상대로 이성원 상대로 그때 그 사람 상대로 이렇게 해서 본등기 같지 만요 여기 즐겁고 여기 유형기가 들어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자 다시 자 어쨌든 그 나중에 얘기고요 자 가등기도 가등기도 자제 3자한테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그럼 가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이 본등기권자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네, 자, 다음. 근데요, 민석기, 자, 유형기. 요 사이에, 자, 이전되는 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민석기의 채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민석기한테 돈 꺼준 사람. 또는, 자, 민석기의 이가등기를 자기가 먼저 살라고랬던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자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가등기가 얘한테 넘어가는 게 싫어 싫어 그래서 이거 넘어가는 거를 가처분으로 걸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법원 가서 판사님 저 가등기를 내가 먼저 찜했는데 딴 사람한테 지금 넘어가려고 런다 내가 지금 소송 중이니까 가처분 좀 걸어주셔 법원 가서 얘기해 판사님은 요 2번의 가등기가 제3자한테 못 넘어가도록 이다실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다시 이긴 핵심이에요. 가등기도 제3자한테 이전될 수가 있다. 그럼 이거가 싫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등기 권리자 즉 가등기 명인의 의 채권자가 당의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 수가 있다. 요 당의 가등기에 감유류를걸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어요 네, 다시. 이거는 구별하실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성원 선생님이 이 집에 대해서 민석기 선생님이 3월 달에 가등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걸 내가 사겠다. 자김병렬이 사겠다. 요거를 4월 달에 가압류 가처분을 걸었다. 그럼 누가 더센 거예요? 3월 가등이 더센 거지. 그럼 본등기처럼 이건 지금 말예요그죠근데 이거는 저 부동산을 잡은 게 아니라 이 가등기를 잡은 거예요. 가등기 상해 권리에 대한 가압류가 처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 처분. 얘네들은 이 본등기를 치더라도 요거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으니까 죽지만 이건 경쟁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본등기가 되더라도 말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 처분은 본등기가 되더라도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이 원리를 다 까먹어도 돼. 까먹어도 되고 당에 붙으면 못 지워. 당해붙은 뭐죠, 그죠?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러면 서로 경쟁관계니까 순서에 따라서 말소가 되겠지만 이건 부동산 가지고 지금 당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가등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등기를 가지고는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렇게 보입니다. 못 봤어요? 자 좀만 더. 그다음,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헷갈린 거 빼고, 빼고. 자 우리 민석희 선생이 님 본등기를 쓰죠자본등기 쳐. 그러면 이제 이 10월 달에본등기 쳐. 아 10월 달에 본 등기 치면 순위는 어디로 가요? 가등기 시로 가. 3월 가등기죠? 근데 중간에 뭐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무슨 뭐 가압류가 또 누가 들어왔거나 가처분이 들어왔거나 누가 저당을 잡았거나 다 필요 없어. 자, 3월 달 소유권 가등기 걸때다 없었잖아요. 그럼 얘들 어떻게? 다 직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 사람의 가등기가 소유권 가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가등기였다 또는 지상권 가등기였다 또는 저당권 가등기였다 이런 것도 돼요 이게 한도가 안나오다가 최근 한3 4년간 계속 나오고 있어요지 그걸 같이 생각해야 돼 약간 사례가 바뀝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자, 여기 가등기권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있다 a가 저 집을 어, 살라는게 아니라 전세를 구하고 있었어 자, 요즘 전세는 아니죠 전세를 구하고 다녀 정말 마음에 드는 전세 찾았어 근데 당장 전세가 못 들어가서 이것도 가등기로 찜할 수 있어요 가등기는 꼭 소유권 가등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말고 등기되는 건다 가등기가 돼 전세 등기되면 전세 가등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등기를 하자라고 어, 둘이 공동으로 등기부에 전세 가등기 1번 가등기 걸어놓을 수 있어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자, 3월 달에 전세 가등기를 걸어놓고 약간 안심했죠 이제 등기 배나 전세권자 들어갈 거라고 예약을 걸었으니까 그리고 자 5월달에 전세 본 등기를 왔어 나 약속했었다 이제 본 등기 전세 들어간다라고 했더니 4월달에 딴 사람이 전세 들어와 살고 있더래 그럼 개 전세 내 전세죠 그 네, 사이 좋게 같이 살아야 쫓아내요 뭐라고요 쫓아내야 내가 살지 그럼 개 전세 내 전세는 자 서로 부딪혔죠? 내가 개를 침해걔 개가 나를 침해걔 개가 나를 침해하지. 왜? 내가 선순위니까. 나를 침해하는 제3자 권리는 어떻게한다 직권, 말수한다. 이렇게 돼.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게. 4월 달에 들어온 애가 전세가 아니라 저당이었대. 저당이었대. 저당권자라는 게 이제 은행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은행이 그집 들어와 살아요? 아니지. 얘는 돈만 받으면 땡이야. 알수 있죠? 예. 네, 그러면 이 은행의 저당권이 내 선순위 전세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 다음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 저당은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소 대상이 아니라. 내가 전세를 원하면 중간에 살고 있는 애들만 쫓아내면 되지. 저당이 잡혀건 가압류가 잡혀건 무슨 뭐 소유권이 넘어갔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손을 잡았으니까. 그럼 걔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고 중간에 누가 빌려서 쓰고 있더라. 걔네들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빌려 쓰는 게뭐 있죠? 중간에 빌려서 쓰고 있는 게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뭐 지역권, 임차권 얘네들은 쫓아내고 나머지들이 들어왔으면 그냥 데려가도 돼 어차피 내가 선순위 잡아놨으니까 됐죠?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자 3월달 가등기를 내가 저당 가등기를 잡아놨다더라 이러면 땡큐야 저당 가등기라고 시험 문제 잘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왜? 저당 가등기 그러면 본등기 치더라도 아무것도 말소 대상이 아니다 왜? 내가 선순위 저당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애들이 나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쓸 것도 아니고 순위만 잡아두면 되는데 순위는 잡아놨으니까 뒤에 누가 들어오든지 나를 침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등기를 해봤자 말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문에 저당 가등기 나오면 땡큐 그러면 돼. 아무것도 안 지워. 끝. 근데 전세 가등기, 지상권 가등기, 뭐 임차권 가등기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너도 빌렸어? 나가.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다 데려가. 빌려쓰 애들만 나가. 소유권 가등기다라고 하면 다 나가. 대신에 방금 본 거, 자, 당해 가등기에 대한, 걔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내가 2월달, 에서 3월달에 가등기를 걸었는데 여기에 2월달에 누가 이미 가등기 가처분 무슨 뭐 저당 저당권 이런 거 걸어놨다. 3월 가등기대 2월에 뭐가 있었다. 얘네들은 못건들겠죠 가등기 전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이면 안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 이 2월 저당권으로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 경매가 5월이었다 그럼 이 5월달 경매는 3월 이후잖아요 그럼 지워 못 지워? 이것도 못 지워요 왜? 앞에 백그라운드가 있어 이 백그라운드가 가등기 전에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가등기 전에 하고 나와요 가등기 전에 격려된 저당권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되었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못되우겠죠못 외우겠어. 뭐만 찾으면 돼요. 가등기 전에. 이거 찾으면 이건 못 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등기 전에 하고 당의 가등기에 대한 이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소유권 가등기 다 주면 돼. 다시 앞에 보세요. 그걸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지 그 본등기를 침해하는 애들은 직권말소하는데 그렇죠? 대부분 제3자 소유권, 제3자 저당권, 상속, 가 감유같은 말다 말소예요 그데 가등기 전에경그돼또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감유같은 얘네들은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예, 네, 다음 지상전세임차 보이시죠? 지상전세임차 보이시죠? 지상전세임차 얘네들은 자 용익하는 거예요 처분하는 거예요 용익하는 거여. 빌려 쓰겠다는 거지 빌려 쓰겠다고 가등기를 걸어놓고 나중에 본등기로 와, 와 보니까 가등기 본등기 전에 그 사이에 맞춰진 지상권 빌려 쓰겠다는 거죠 동일본 빌려 쓴데 같이 살아요 쫓아내요 마음 너그러운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네. 같이 살아요 쫓아내요 쫓아내야 직권말소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제3자가 자, 중간에 저당을 잡았더래. 이 저당권이 내 선순위 용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럼 얘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지. 됐죠? 자, 다음 보세요. 저당 낫지. 저당 낫지. 땡큐. 그러면 돼요. 저당 나오면 직권말소 안 된다. 끝이에요. 끝. 다시, 자, 다시. 지금 세 가지 정리했어요. 소유권이 나냐. 그죠? 소유권 나냐. 아니면 지상전세 임차권처럼 용의권이 나냐. 아니면 저당권이 나냐. 자, 느낌 왔어요? 예, 요것만잘 구별하시면 돼요. 예, 교재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소유권 어쩌고 나면다 지워라. 당의하고 전액 빼고 다 지워라. 그 예, 다음에 지상전세 임차 권빌린는것 나왔다. 그럼 빌리는 것만 쫓아내라. 나머지는 데려간다. 저당가 등이 나왔다. 그럼 다들어간다여까지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지문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자, 26번 보세요. 가등기 상해 권리. 가등기 상해 권리에 처분 금지하는 가처분은기. 자, 가등기도 제3자한테 이전할 수가 있다 그랬어 그걸 이전 못하게 가처분을 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리될까? 각하될까? 수리됩니다. 수리됩 예, 각하세가 아니라 이건 수리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본등기 금지가 났다. 이건 무조건 각하예요. 본등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등기 금지 나오면 무조건 각입니다 자둘다 틀린 거 아시겠죠 그냥 가처분 나오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벌벌벌 떨더라고 그죠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가등기를 파냐 못 파냐의 문제인지 아니면 본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지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본등기 금지 나오면 이건 안 된다 그죠 가등기도 제3자한테팔수 있으니까 그거 못 팔게 할수 있다 여기까지예요자두개를 반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 둘다 틀렸죠? 그 다음에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8번은 소유권 이전 청구를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자, 필요 없고 가등기. 가등기도 딴 사람한테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 못하게 가압류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압류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류예요 그럼 얘가 본등기를 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걸 여기다 써서. 자,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급 경료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감류 이거란 말이에요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감류 얘네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두개 연결하세요 28 29묶으세요자 네. 이게 이건 아시겠죠예 네, 요거 요거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자그 가등기에 대한 감류는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자 30번 보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촉탁등계 명령등기 단독 신청 등기라고 했어요 단독 신청. 예. 요거만 지금 세 번째예요. 자 가등기가 분 명령 나면 오 단독 신청입니다. 자 가등기 관자 가비 여기서 민석기였죠? 민석기가 이성원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를 신청한다. 이거 뭐라고요? 단독 신청하는 거. 민석기 혼자 갔다야 그지?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어떻게 수리해줘야죠. 자요거랑요거랑 요거랑 묶으세요.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자 이거 촉탁 등기야? 촉탁 등기야? 아니죠. 단독 신청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맞고,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자, 요거 구별해내는, 이제 이걸 이제 읽고 해석해내는 능력을 길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32번 보세요. 가비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자 청구를 보장하기 위한 가등기를 했어. 자, 가비, 가비, 민석기가. 자, 다시. 자, 민석기가 이성원 소유 부동산에서 가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누구한테? 네? 병이 누구였어요, 아까? 황재원. 황정, 황제와, 황정에게 양도했어. 그러면, <웃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그죠? 원래 소유자예요? 지금 소유자예요? 그때 그 사람이요? 지금 소유자예요? 그때 그 사람. 자, 지금 소유자, 병은 아니다. 그죠? 렇 이렇게 찾는 거예요. 네. 자, 32번 그래서 틀렸고요. 진짜 어이없지만, 이건 최근까지 계속 나온 거예요. 완전, 완전 이건 뭐 단골 손님이에요. 항상 나오는 겁니다. 네. 다음에 33번. 자, 이해 관계인 자 보이시죠? 이거 내모치세요. 이해 관계 있는 자. 이해관계 있는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았대요. 그럼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이해관계인자 내모쳤죠? 네, 여기다가 또는 쓰세요. 또는 또는 이해관계인자 쓰시고 내모치시고 또는 쓰세요. 또는 또는 누구 쓸까? 누구라고? 또는 뭐라고? 가등기 의무자 쓰세요. 가등기 의무자. 아 명인 써 있잖아요. 여기 가등기 명인 승낙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의무자가 명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그죠? 그 가등기 단독 말소 그러면 세 사람 나와야 돼요?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인 자,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명인의 승낙서 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자세 사람. 정말 어이없지만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 취득자는 자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대신에 뭐가 생략됐냐? 누구 승낙서? 명인의 승낙서가 생략된 거예요. 이거 생략하고도 나왔어요. 요렇게도 나왔어요. 이 안에는 명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도 해 맞는 지문을 아셔야 된다. 이것도. 자, 다음. 이건 아까 본 거고요. 자, 직권말사는거 봅시다. 자, 35, 36을 잘 보세요. 35, 36. 둘다 뭐가 보이세요? 지상권. 그렇죠? 용의기여 처분이요. 용의. 빌려쓰겠다는 거지. 빌려쓰겠다고 가등기를 걸어놓고 나중에 보는기를 쳤는데, 보니까 가등기후 보는기 전, 그 사이에, 자, 당의 토지에 지상권이 걸려있대. 너 지상권, 나 지상권. 같이 사아 쫓아내. 쫓아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그죠? 여기는 지상권이 걸렸는데 중간에 저당 들어왔죠? 예. 네. 이거는 나를 침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말소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건 틀렸고, 이거 맞지요? 자, 다음. 저당권 나왔네? 저당권? 저당권. 보이시죠? 그럼 땡큐, 땡큐. 저당 나오면 어떻게 고민할 필요 없죠? 직권말소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둘 다. 그죠? 네. 자, 다음. 자, 39, 40 묶어보세요. 39, 40. 39, 40, 자둘다 뭐가 나왔어요? 소유권, 소유권 나왔죠. 자,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나왔으면 중간에 지상권이 들어오건, 저당권이 들어오건, 내 가등기 걸때 없던 애들이야. 나는 그 당시 가등기 걸 당시 그 깨끗했던 소유권이 원하는 거예요. 중간에 얘네들 들어왔으면 자, 당연히 다 쫓아내야죠.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그죠? 나를 침해한다. 다음 자 41번 보세요 41번 자 지상권 지상권 빌려 쓰기로 했어요 내가 지상권 빌려 쓰기로 순위 걸어놨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더래 자땅 주인이 내 지상권 가득이 봤을까 못 봤을까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내 가득이 보고 샀겠죠? 그러면 걔가 나를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됐죠? 네. 자, 지상권자, 지상권 가든 걸어 었으면 빌려 쓰는 애들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소유자 바뀌어도 이거는 맞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이번에는 이제 부기등기로 넘어갈게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는 뭐, 중간중간 공부를 많이 해오셨겠죠? 예, 네, 그런 걸로 합시다. 그래서, 자, 절대원칙 몇 개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몇개 추려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등기 명인 표시 보이시죠? 여기 뭐예요? 이게 뭐야? 등기 명의 표시가 뭘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자, 그렇죠? 이름이 개명될 수 있죠? 개명, 개명. 개명됐으면 옛날 이름이 등기부에 써있고, 개명된 이후 이름이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이 등기부도 지금 새 이름 으로 바꿔달라. 라고 고치는 거. 죠 그렇죠? 이름 고치면 순위 밀리면 되안 돼, 돼? 안 되죠. 그래서 그대로 100% 부기 등깁니다 항상입니다. 또, 주소가 바뀔 수 있죠. 주소 변경 이것도 등기명인 표시 변경. 이것 도 항상 부기등기죠. 그렇죠? 또 주민등록 번호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를 전 줄여서 명주 번 명주 번 성명 성명 성명이 개명되거나 또 주소 주소 주소가 변경되거나 또 등록번호가 바뀌거나 명주 번이 바뀌면 명인 표시 변경이에요. 그죠 이거는 보통 단독 신청을 하고요. 등기부에 실행되면 무조건 부기입니다. 1 0 0백요 100%. 1 이거는 1 0 0예요 예.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예. 근데, 권리 내용이 바뀔 수 있죠? 권리 내용이 바뀌었어. 자, 권리 내용이, 자, 증액됐다. 연장됐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1번 저당권이 증액됐다. 그럼 2번 저당권자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예? 나빠야 돼요. 어떤 분이 걔네들 기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웃음> 자, 선순위가 커지면 후순위권자는 기분이 나빠야 돼. 나는 그런 기분이 없다 그러면 기분을 쓰면 이제 배워야 돼 이제 다시 선순위가 작아지면 상관없어 선순위가 커지면 후순위까지 기분 나쁘죠 예 네. 기분 나쁜 사람은 손해 볼 우려가 있으니까 그죠 그럼 그런 이해관계 아예 없으면 어떻게 근데 무게등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1번) 저당권이었는데 (1억에서) (2억이)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1) 다 넣고 (2억)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번) 저당권이 (1억이었는데) (2번에) 저당권이 딴 애가 있었어. 그 걔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나 2억 되는데 어때? 걔가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 3번 가는 거고. 맘음대로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 1-1 가는 거지. 다시, 자, 제3자가, 자, 있는데, 걔가 오케이 했어. 맘음대로 하셔? 그러면 걔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승낙 받았으니까. 근데 걔가 끝까지 안 돼? 그러면 걔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주둔기로 3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생하세요 내가 1번이야. 그렇죠? 나는 1-1이 좋아요? 3이 좋아요? 다일 다시 좋지.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깔끔하게 3이 좋던데? 망하는 걸열으면 네? 자, 뭐가 더 좋다고요? 부기등기가 좋다고. 부기등기 좋다고. 제3자 없으면 좋은 거할수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 좋은 거뭐요 부기등기. 근데 있는데 걔가 마음대로 하시래. 그럼 나 좋은 거할수 있죠? 좋은 게뭐요 부기등기. 그죠? 네, 근데 제3자가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주등을 하는 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참 답답한데, 혼자 열심히 외우는데 암기의 방법을 만들었대. 암기방법을 만들었대. 어떻게 만들었어요? 없으면 주둥기래 없으면 주둥기래 없으면 주둥기래 없으면 주둥기 아니, 이해가 안 돼. 없으면 주둥기 부기둥기잖아. 그럼 그 뭔데요? 그랬니 승낙이 없으면 주둥기래제가 <웃음> 그런 것좀 만들지 마 좀. 없으면 주둥기뭔 소리야 이게. 뭐가 없는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제3자가 없으면 부기둥기고 승낙이 없으면 주둥기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면을 외우면 안 된다고. 뭐, 어떻게 외냐 자, 부부주, 부부주, 부부주. 부부주. 자, 제3자가 아예 없어. 내가 뭘 좋아해요? 부기능이 좋아해. 자, 주둔기가 좋다, 부기능이 좋다? 부기능이 좋은 거예요. 예, 깔끔하게 3번 안 좋아. 예, 부기능이 좋은 거예요. 예, 제3자 없으면 나 좋은 거할수 있죠? 제3자 있는데 승낙받으면 나 좋은 거할수 있죠? 예, 부기능이, 부기능이.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갈 때만 주둔기예요. 그죠? 렇 이게 진짜 어이없지만 이건 많이 나어요 권리 변기, 권리. 권리가 커질 때예요. 권리가 작아지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작아지면 얘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 아예 이해관계 가 없는 거 그때는. 네. 자 다음 이전과 처분제한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전과 처분제한, 소유권 이전 또는 소유권에 대한 감류가 처분,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감류가 처분은 주승기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소유권 외 권리까지만 보면 안 돼요. 소유권 외 권리의 이전과 처분제한 여기까지 봐야 돼요. 소유권 외 권리는 부기등기를 망하는 거예요. 자외 권리를 어떻게 한다? 이전한다. 저당권을 이전한다. 전세권을 이전한다. 가등기를 이전한다. 그럼 다 뭐예요? 부기등기.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럼 주등기라고. 자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이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전. 이전일 때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이전일 때만, 이전이나 처분 제한일 때는 소유권이냐 아니냐를 보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전을 봤을 때 원칙이에요. 자, 저당권 이전, 부기등기. 자, 전세권 이전, 부기등기. 가등기 이전도 부기등기. 그럼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라며. 그 저당권 설정. 뭐라고요? 자 둘로 나눠져야 돼 저당권 설정 그러면 보통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등기로 1번 저당, 2번 저당 가는 거고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뭘해줄 때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 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등기는 부기등기다. 뭔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전이 나온 걸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네. 그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래서 승낙해주는 승역지의 전세권자가 전세권자지만 내 전세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 통로를 다니셔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붙여주는 거예요 또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에 다시 전전세를 줄수 있잖아요 이럴 때도 부기등기 겠죠? 또 지상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설정해줄 수 있다 그럼 지상 전세권자가 자기 권리에 붙여주는 거죠 또 저당권을 잡고 들어오는 게 권리권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부기등기로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사람이 뭘 해주는 상황이다 그럼 다 부기등기예요 자 이런 거 아시겠죠? 예. 네. 다음 자, 이건 뭐, 외워야 되고 할수 없지 뭐. 환매특약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부기등기고. 권리는 소멸한다. 라고 밑에 붙여야 돼요. 요거 얘 죽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붙이면 그 밑에 바로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꼭기억하실게 주등기. 반드시 주등기가 있어요. 반드시. 언제나 주등기. 자,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갑니다. 말소등기. 부기등기를 말소해도 말소등기는 주등기. 예요 말소도 항상 주등기. 또 소유권 이전등기 무조건 주등기죠? 1, 2, 3쭉 가는 거고요. 저, 대지권의 뜻의 등기.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뜻. 지상권, 대지권의 뜻. 항상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제일 많이 나온 거 표제부. 표제부에는 절대 부기등기가 없어요. 표제부 표시번호는 무조건 1, 2, 3, 4로 가게돼 있어요. 갑구나 을구에 1 2 1 오는 거지 표제부에는 1-1이 없어요. 표제부는 무조건 주등기입니다. 언제서 주등기예요? 이건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자 이거 항상 주등기로 되는 거. 이것까지 알아야 부기등기랑 섞어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42번과 43번을 자, 44번까지 묶으세요. 42, 43, 44 묶어 보세요. 자, 42번에 보시면 자, 뭐가 보이세요? 근저당권 이전. 자,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 면 뭘로 간다? 부기등기. 자, 가등기도 가등기도 제3자한테 뭐할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자, 가등기가 이전되면 그것도 부기등기. 자, 이것도 임차권 이전이죠. 그죠또 임차권을 다시 전대할 수 있죠? 네, 이것도 역시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자가 뭘해 주는 상황이니까 다 부기등기가 됩니다. 다음 권리 변경. 자, 권리용이 바뀌죠? 이해관계 없으면 눈치 볼 사람 없죠? 그럼 나 하고 싶은 거할수 있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부기등기. 이해관계 있으면 물어봐야죠. 자, 이해관계 있으면 물어봐야지. 승낙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 못 받으면 주등기. 됐죠? 네. 자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에 있으나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해 승낙 없으면 주등기 그렇죠? 47번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죠. 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도 주등기예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부기등기 틀린 거죠. 자환매특약 등기는 언제나요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부기등기죠. 자 질권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은 반드시 저당권에 붙여놔야 돼요. 그래서 100% 부기등기입니다. 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을 잡겠다. 그러면 역시 무기등기로 실행하는 거죠. 소유자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제삼자 허가동의 승낙을 좀 해봐야 돼요. 제삼자 허가동의 승낙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는좀 짚고 가시라고 집어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랑 농지증 이게 이제 독립된 문제로는 잘안 나와요. 최근에. 근데 지문에 가끔 섞여 들어갑니다. 섞여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섞여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외우기가 좀 곤란해가지고요. 제가 포인트만 찝어드릴게요. 일단, 토지거래, 유상거래 토지거래는 유상거래 그럼 무상이면 필요 없어. 그래서 무상이면 필요 없으니까 증여 때는 필요 없어요. 됐죠? 자, 농지취득은 유상무상 불문하고 취득하면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 때도 내야 돼요. 됐죠? 자, 다시 토지거래, 유상거래. 그렇죠? 농취증은 유상부상 불문취득. 다시 토지거래, 유상거래. 그렇죠? 유상부상 불문취득이에요. 됐죠? 그러면 증여 부분이 서로 반대인 거 아시겠죠? 증여. 네, 다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집자면 이거예요. 가등기. 가등기 할때 내는 거는요. 토지거래 허가밖에 없어. 가등기 할때 예를 들어 실거래 가액 신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거민 안 받아. 용치증도 안 내. 가등기할 때딱 하나 해야 되는 거토지거려가 저거 하고 나면 본등기 때는 안 내도 돼. 미리 처리했으니까. 됐죠? 요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나머지는다 본등기 때 처리해. 다다 본등기 때 처리. 다 본등기 때 처리하고 가등기 때 아무것도 안 내. 가등기 다 임시니까. 근 가등기 때 미리 처리하는 게딱 하나 있어요? 토지거려가 요거 하나 미리 처리해야 된다. 요거 됐죠? 자 다음 그 다음 시험 에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거 공유물 분할할 때. 공유물 분할할 때자 농취증은 내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공유하고 있었거든 새로 취득한 게 아니야 나눠 갖는 거니까 자 요거는 그냥 빈칸 놔두기 뭐 해가 쓴 건데 시험 안 나와 안나오니까예 상관없고 뭐 유상이라는 소리인데 필요 없고 얘하고 얘는 알아야 돼요 자 가등기 할때 토지 거래허가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본드기 다 내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상속 진정명 회복 취득시효 수용 이거 다 안내 다 안내 안내 수용할 때 농취증 낸다 그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죠 상속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내라 해라 아버지가 못 돌아가셔.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제가 아직 허가를 못 받았어요. 이면뭐안 뭐, 되잖아. 그래서 상속할 때뭐 내라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부터 시작한 애매한 것들은 다 xx. 그래서 물리겠어도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알아야, 알아야, 알아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렇죠? 예, 토지거래가는 가득인데 미리낸다. 농지증은 공유분분할 때안 된다. 이거 두개는할수 있죠.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욕심 부리자면 토지거래, 유상거래, 토지거래, 유상거래 무상이면 안 돼. 그렇죠? 예, 자, 유상무상, 불문취득, 유상무상, 불문취득. 그죠 무상 때도 요건 내야 돼. 그렇죠? 이 정도. 예, 요거 두 개는 외국에서 세요 요거 두 개. 두 개. 자, 그러면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51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자, 가등기를 신청한대요. 자, 허가서 내야 안내. 내야 되지? 자, 필요 없다 틀렸죠? 자, 두 번째.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내안 네, 내. 안 내죠. 자, 농취증도 안 내고, 토지거래 허가 안 내고, 둘다안 내, 수용. 다음, 자, 공유물 분할을 해요. 자, 농취증 내안 네, 내. 안 내지. 이미 취득하고 나중에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취득했으니까 안 내요. 자, 상속이면 내안 네, 내. 상속이면 농취증 낼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 낼 필요가 없고, 그죠? 예. 네. 상속일 때 내라고 러면 아버지 못 돌아가신다고. 자, 상속일 때둘다안 냅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뭐야? 어자 이거는 이제 특조법입니다. 특조법. 자 우리 오늘 나눠드린 이제 6번에 보시면 특조법을 지금 제가 써놨는데요. 배경을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고 제가 시험에 나올 걸 집어드릴게요. 배경은 한 15년마다 한 번씩 에, 내 건데 등기를 안 하고 오래 있었던 거야. 내 건데 미등기거나 아니면 이전 등기 안 하고 오래 놔둔 거야 한 10년, 20년, 30년, 지난데 확실히 내건내 내 거야. 뭐든지 아시죠? 예. 그럼 옛날에 계약서 썼던 거 집에 있어, 없어? 20년 전에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20년 전 매도인의 등기 권리증 찾아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끔 한 번씩 이제 구제해 주는 거 이제. 자, 대신에 내 거란 증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내 거라는 걸, 어, 보증해 주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 보증서를 받아서 김포시청, 소관청이죠 소관청 가서 내야 돼 내면 거기서 이 사람 거다라고 확인서를 써줘 그럼 그거 들고 등기소에 혼자 갈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이게 지금 다시 한 문제예요 잘 보세요 내 건데 증명이 안돼 그럼 몇명 필요해? 5명. 다섯 명 필요해 자 이게 포인트 지금 야, 지난번 특조법에서는 세 명이었어 요번에 특조법에 몇명 됐다? 다섯명있다세명 하면 틀린 거예요?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이 이제 보증서를 받아야 돼 다섯 명 다섯 명 예, 보증서 그 중에 한 명은 꼭 변호사나 법무사가 껴야 돼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꼭한명 이상 껴야 돼 다섯 명 다섯 명그 중에 한 명은 자격증 있어야 돼요 예. 이들이 뻥칠 수 있죠 이들이 뻥쳐 가지고 가짜로 보증서 써줄 수 있지 형사 쳐버려. 징역과 되게 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뻥치지 말라고 다섯 명 몇 분이 아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이제 다섯 명이 짜자 그러더라고 예. 형사 처벌이거는 다섯 명 다섯 명이 이 사람 거다 라고 해줘야 돼 그걸 들고 어디 가요? 자 김포 시청에 갈까 아니면 김포 등기소에 갈까? 시청에 가야 돼 시청에 뭐 소관청 소관청에 가면 은자 등기를 떼요 대장을 떼요 대장을 떼지 대장을 떼 등기 띄는 거 아니에요 대장 떼요 대장 떼고 보증서 내면서 확인서를 받아 그러면 대장하고 뭐가 있어요? 확인서. 요거들 이제 어디가? 등기소에 가. 혼자가 둘이 가. 혼자 단독 신청, 단독 신청 그거 갈때 계약서 갖고 와요? 계약서 어디 있어? 등기권좀 갖고 와요? 그거 없어. 인감증명 내거안 내까. 안 내. 뭐주소 주면 안 내. 뭐만 내면 돼요. 확인서 하고 대장 등거. 그럼 단독 신청으로 내 등기 해준다고. 자 이거를 맨날 해줄 수 없으니까 가끔 이법을 2년 딱 시행가 없애. 또 한참 있다가 또 2년 딱 시행가 없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올해야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고 이게 이제 중개사 시험에 내는 게 적합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이니까한 문제 정도 나오겠지 이렇게 맞서 지금 그래서 이게 긴 특별조치법이야 긴 특별조치법 법이로못 외우겠잖아 그래서 긴 특별조치법 긴 특별조치법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다 짧은 것도 있냐 짧은 것도 있어 짧은 특별조치법이 있어 짧은 특별 조치법은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 그 짧은 특별 조치법. 이거고요. 이건 긴 특별 조치법은 가끔 나와. 기니까. 그죠 가끔 나와. 그렇죠? 몇 명? 다섯 명. 다섯 명. 느낌 대충 왔죠? 네, 자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 근데 등기 안 하고 오래 있었던 거야. 특저법에 따라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뭘 받아와야 돼요? 확인서. 어디 가서? 소관청 가서. 등기소가서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관청에서 받아다가 등기소에 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음.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몇 명? 다섯 명. 다섯 명. 세명 아니에요. 다섯 명. 그 중에 한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절기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특조법에 따라서 이전 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 양수인 또는 대리인이 단독으로. 자, 포인트. 단독 신청이에요. 이건 단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으로 갈 수가 없지. 단독 신청. 네. 자, 그다음. 특조법에 따라서 등기 신청할 때 자, 등기필정보 있어요? 없어 인감증이내거안내거안내다 필요 없어 뭐 내야 돼요 대장 등뭐 대장 등확인사고 대장 뭐 요거 내야 돼요 그죠 아 소관 좀 갔다 왔으니까 띠어 오라이거지자 요거 5 8만 맞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자그 부동산에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대 그럼 얘말 믿어줄 수가 없지 소송 중이니까 그때는 이거 못 해주겠다. 이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니거여서 그러면 해주겠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거 가지고 너 해주면 안 되지 않냐 쟤는 어떡하냐 이렇게 돼요 소송 중인 거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싹싹 바꿔내는 거지 바꿔내서 예를 들어서 인감은 내야 된다 또 우리 15년 전에 17회 때 나왔었는데요 17회 때 등기필증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답이었어 등기필증은 낼 필요가 없어요 뭐 맞네요? 대장 하고 확인서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내고요. 자, 요거 이제 낼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신청이라고 낼수 있고요. 세 명, 다섯 명 바꿀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확인서는 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으니까 등기소에서 발급받다 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이거 말고도 이제 조문이 더 있는데 우리 중개사 수준에 나올 수 있는 만큼이 딱 요만큼이에요. 요, 요 범위 내에서는 맞춰야 돼요. 이거 한 문제 한면딱 그냥 건지는 거 이거 하나. 예. 자, 제가 심혈이 하나 찍는다 그럼 세 명. 세명 아니라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오, 파이브, 파이브, 다섯. 자, 다음 자 지적법 넘어갈 건데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일단.